이이 이 오빠 되게 유명하다?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에요 직접 책을 쓴 오빠야 네? 네? 응못 주지? 와뭐 어떻게 힘들는데 어떻게 다 했지 엄마? 어뭐 어떻게 만들었지 엄마 그치? 응 우리 아빠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채소를 좋아해요 할까? 어죄송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남았어 합신다하다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웃음> 이제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공 추가하기. 송합니다죄공 <웃음> <주인공> 추가하기 <웃음> <웃음> 맞 오, 오 네, 태리가 어, 어, 어, 어, 만든 거. 그럼은 용기 주사를 맞았어요. 테리도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맞요 음, 예방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야리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왜? 어? 주사 맞아야 돼. 왜? 내가 네. 때 새 엄마랑 새 언니는 어디 있어? 어 여기 옆에 있잖아. 어? 그러네. 여기는 새 언니, 새 언니, 새 엄마는 그리는 게 아니라 누더 보여줘야. 누더기 옷 입은 신데렐라 그려. 해리는 공주님 된 신데렐라. 난 공주님 을 엄청 좋아지 얼굴만 그려도 돼. 어? 얼굴만 그리는 거야, 테리야. <놀대> 엄마, 이거 뿜마안 돼. 에이 에이 다음 에이 하고 이거 보고 크헤그헤 에헤. 그그 에헤. 에그려헤 있다가, 알았지?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에헤. 하하하하하하! <웃음> 아니 너무 얼굴이 큰거 아니야? 신데렐라는 모도 회장을 빠져나가. 어 잠깐 얼굴만 있다. 야 너무 무섭다. 얼굴만 있잖아. 몸도 그렸어야 됐나 봐. 왕자 의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다음으로. 아 어, 다음 거 봐. 어, 봐봐. 어, 봐봐. 상어 먼저 그리줘 상어. 그려 줘. 예, 그려 줘. 상어. 여기. 인과체리야 어, 그려 줘. 왜, 왜 상어 글, 상어 그려 줘. 찢어졌다고 싫대.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 고래 고 둥글둥글하네. 됐어? 네, 상어 a 네, 네. 아. 네, 보라색인데? 색 a n g o Tango? t a 뭐야 o Tango? Tango? t 하 n g 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 a 이렇게, okay. 이런식으 혜리야 코딱지 네. 코지 볼까? 코구멍을 어. 탈출한 코딱지 아 어. <웃음> 재밌겠다 어떻게 탈출했어? 그거 나본적 있어 아 그래? 오, 그래. 내가 그래. 뭐 엄마가, 엄마가, 어, 이, 아니, 내가 아이들랑 혼자 심심했을 때, 어렀을 때, 찔렀을 때. 콧구멍 어떻게 탈출했어? 꼬딱지가? 기억이 안 나지? 그치? 다시 한번 보자. 아, 꼬딱지를 파서 갔다. <웃음> 그래서? 그래서 손을 잡아서 간 거야. 꼬딱지 어디 있어? 여깄다 꼬딱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여 있어 아니면 여기 있어 음여기야어안보여꼬딱지버려야지꼬 코딱지 <웃음> 응꼬딱지안 보여. <꼬택지> <웃음> 모떡진? 응. 모떡진 안 그럼 먹어? 아, 안 먹어 그럼 먹어. 안 먹어 꼬딱지안 먹어 꼬딱지안 먹어 꼬딱지안 먹어 코딱지 안 먹어 코딱지 안 먹어 코다지안어한다안어코딱 근데 엄마가 조금 착하네 어, 왜? 냐는 걱정해서 아, 안 그래? 예쁘다고 놀일까봐 어, 걱정한 그래? 건가 봐 모르겠는데. 아니야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한 건데? 나나이발못갔아 응. 응. 그러니까 응. 고, 목생, 더 못생겨질까봐 밖에 나가서 놀일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래 아 그래? 왜렇게 생긴 거야? 못지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아프 어? 슬플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그럼 혜리라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혜리는? 아, 해리는, 어. 아, 그 해리는 미, 미운 아기 우리한테 뭐라고 해줄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고 해줄 거야? 응. 다 예쁨이 어딨어. 다 예뻐? 응. 그럼 엄마, 엄마 예쁘다고 했던 거는 그냥 다 예뻐,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예, 응, 응. 예뻐. 아, 응. 예뻐. 응. 엄마가 진심으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응. 최고 되게, 맞아. 엄마, 만약 내가 진짜 이런 새고 응. 오리를 만나면 내가 아예새 예쁘다고 할 거야. 예쁘다고 할 거야? 응. 아이들 나랑 최고예요. 게이, <르보> <르보> 엄마 okay. 엄마 okay. 엄마 오이 okay. 개개개 엄마 고이개개개 okay. <르보> 와.